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밤입니다. 어, 초롱부동산에서 이제 매물을 중점적으로 올려드리는 단톡방을 만든 지가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느새 인원이 오늘 보니까 한 1200분이 넘었어요. 1500명이 이제 최대 한도의 인원인데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유튜브요 주소 밑에 어, 제목 설명란을 클릭하면 밑에 그 단톡방 주소가 나오거든요. 어, 거기 들어와 보시면 어, 굉장히 고수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저희 방에. 근데 이제 어제는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있 어, 수택의 부수토지. 그니까 러 집은 집대로 이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어, 거기에 딸려 있는 부수 토지를 매수를 했을 경우에, 어, 과연 이게 취득세는 그게 주택수의 중과가 되거든요. 그런 토지가. 근데 이런 게 이제, 어,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지, 현재 1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어, 양도할 때는 그건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사신 거예요. 뭐, 2주택, 3주택, 취득세는 중과가 적용이 되면 1억 초과일 때는 중과가 돼서 그렇게 냈다 하더라도, 어, 근데 그 단촉방에서, 어, 떤 분이, 어,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이것도 다른 집팔때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하는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부수토지가 주택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올렸고, 어, 저는 바빠서 그게 답도 못하고 있었고, 어, 근데 그런 댓글이, 답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답글이 달려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하고 이제 바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걸 그분 개인이,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으면, 부속 토지는, 부수 토지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그냥 답을 드렸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님이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어제 완전히 음, 세무서 두 군데 부산에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세청 그리고 126번 어, 그리고 또 제가 초롱부동산에서 이제 가끔씩 상담을 이렇게 어, 좀 하곤 했던 사직동에 계신 어, 임모모 세무사님이 계세요. 그 세무사님한테 그리고 제가 LBA 수업했던 또 그, 어, 전 교수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북경대학교 이제 그 석사과정의 세무관리학과에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원우님들하고 또 교수님이 세무사님이세요. 거기 단톡방에 질의를 올렸습니다. 1주택 가지신 분이 주택에 다인명이 소유 토지 밑에 주택 부수 토지만 매수했을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요. 어, 그각 강공서에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분명히 답이, 아, 그건 토지로 보기 때문에 다른 집그 양도할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근데 제가 그 답을 듣고 뭐라고 다시 질문을 했냐면, 어,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어 그건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어, 해당 이렇게 관공서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 부산에 계신 세무서두 군데하고 어, 부산지방국세청은 어, 그렇다면 그 세무사님이 어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러면서 세무사님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번더 확인해 보시라는 식으로, 어,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제대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 오기가 제가 발통이 된 거예요. 그도 같이 세금 정보를 같이 또 많이 나누는 동의대학교에 저희 또 동기님 도 언니가 계세요. 그 언니한테도 좀 답을 찾아달라 하고, 관공서에 서로 나누어서 막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어, 이렇게 대답으로는, 어, 토지로 보고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답은 들었지만, 근거 서류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다 각종 그 질문 드렸던 곳에서 다 답변은 다 왔는데, 어, 저희 제가 그 질의 드렸던 그 세무사님도 어 근거 자료를 보내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녁에, 부경대 이제 그 저희 동기님 그 방에서는 별 답이 없어서, 어 어머나, 아무도 답을 안 주시네, 이러고 있었는데, 저녁에 완전히 근거 자료를 싹다 찾으셔가지고, 열다섯 장의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오신 거예요. 그 세무사님이신 저희 이제 그 원우님께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고요. 어, 아니라는 답을 그냥 듣고 알고 있는가 하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게 받은 그 자료를 어,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아까처럼 주택에 안 들어갑니다. 타인 소유의 그 부수 토지는. 그 근거 서류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요 어, 먼저 질의가 어떤 질의가 여기 있냐면 1주택,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대놨죠 질문의 요지는 어,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냐? 이래 물었는데 명의마 달리한 경우에는 같은 주택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답변에난 회신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남남끼리 집과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말이겠죠.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집을 안 본대요 토지 가진 사람은 근데 이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같은 거로 본다 이래놨으니까요 질문에 우리가 다 얻고자 하는 답은 부수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또 다른 질문 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거는 어 저희 그 구경대 그 원우님께서 보내오신 자료예요 고맙게도 이렇게 책을 어디서 이렇게 찾았는지 그 근거 책 표시까지 같이 보내오셨습니다 현업이 세무사님이시거든요 어 보시면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양도소득세 실무예설 책자에 어 이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이래가지고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준 89-154-26 요 번호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제가 한번 다울트 받으려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국세청에서요거는 주신 자료예요 요 자료에는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은 겁니다. 그죠? 집행기준 89-154-26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세청에서 2020년 그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을 한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수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다집 가진 걸로 도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속 증여세과2 7 1 2013년 6월 25일자 답변입니다. 그니까, 같은 거 비슷비슷한 답변들이 많은 사례에게 같이 서여 있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요거는 2019년 양도소득세 실무 해설, 권동용님 어, 지연 그런 책자인데요. 어, 여기에는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딸린 토지.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요거는 어, 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맞죠? 주택 부수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타인이 소유한 토지는 보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아버지가 집 가져있고 어, 땅을 아들한테 정려했다. 근데 동일 세대원이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 가진 사람이 팔아도 이건 집으로 본다는 이런 뜻이네요. 맞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같은 내용들이 여러 이렇게 파트에 책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재밌죠? 어, 얼마나 감사한지... 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이제 챙기게 됐냐면 단톡방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정답을 챙겨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어,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전략을 짜서 비과세를 비과세가 를비과세 된다 해서 이렇게 부수 토지를 샀거나 아니면 일시적 일가구 이수택에 다른 걸 투자를 하더라도 그 세금의 어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면서 매수를 해두신 분이 벌써 계신데 뜬금없이 이렇게 다른 세무사님이 주택에 들어간다고 라 답을 하셨다고 라 하니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님이라는 그 신분과 직책만으로도 미치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리에 있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답변은 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워낙 요즘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자칫 크로스 체크가 안 되면 또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다양하게 각종 관공서, 어, 또 세무사님, 알고 계신 또 뭐, 어, 전문가가 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세금은 전략을 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운영하는 그 단톡방에는, 뭐, 세금이면 세금. 사실은 매물방인데 있죠. 워낙 초롱부동산 단톡방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금을 자꾸 질문을 하세요 저 세무사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정말로 세금에도 해박하신 그런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방 안에 서로 이렇게 답변들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분양권에 대한 어떤 뭐 분양 자격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분양권을 거의 직업을안 하기 때문에 많이 서툴고 또 검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을 또지급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은 제가 지역주택조합은 단한 건도 중개를한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거를 또 질문하시면 그에 대해서 또 아시는 거 답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당연히 부산전역에 나오는 매물은 그 단톡방에 제가 먼저 올리기 때문에 어,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1500명이 인원이 다 차면 그 방에 더 이상 제가 들어오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초롱에 상담을 막 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부산전역을 파일을 다 열어서 매물 브리핑을 하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물 다 올려드립니다 하고 링크를 그냥 보내드리고 매물을 특정 몇 개만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어드릴 분의 티 o 를 이제 남겨놔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가지고 아유 어, 그니 그러니까 맛있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가 야금야금야금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얼마 파이가 남지 않은 듯한 그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그래서 어제 아까처럼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주택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으로 정말로 막 치열하게. 어,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했었던 게 있어서 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다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이 정답을 저희 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잘 챙기시라고 어, 그런 부수 토지는 어, 주택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 될 때면 집 전체 집이든 땅이든 그 모든 가액 그거에 어 세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주택수 곱하기 한그 중가가 되면 중가세율을 어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그 매매금액에 곱해서 지득세를 매기게 되고요. 어근데 양도세는 주택의 부수 토지는 어팔 때는 토지고 살 때는 주택에 들어가서 어 주택수의카운트가 내가 샀지만 팔 때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집을 팔때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동일 세대인 것 같으면 또 예외지만 어, 타인명의 토지 밑에 주택 그 어, 토지는 타인명의 소유의 주택 밑에 토지는 어, 양도세 할 때는 토지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